자이산, 자이산 가고 키트. 이거 들어가세요. 이거 키로나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2월 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여기 목요일이라서 정갱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고요 주3에 화, 목, 토 있고 되는데 토요일은 좀 일찍 소진이 되는 편이에요 네, 반세발은중고발 원, 는 12만원 저희망절수초권은 5만원 오만 5만 타일리는 5만원, 5천원 5만 5천 골뱅이는 3만8천원 목표은 6만원 6만 6만 금태는 3만원, 5천원 삼치는? 삼치는 만6원 어, 가격이 네, 아... 네 B육, C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오늘 이렇게 그 선어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좀 적은 그런 편이었고, 뭐 이제 금태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지노, 요거 이제 지중해 농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기름지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왕우럭 쪽에 이제 큰거 이거 이만 원짜리인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제 손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 조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리비. 이제 가리비도 가격대가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게 손대 이제 캐나다 게 있고 보스턴 게 있었어요. 이제 가격은 이제 3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직원에게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구입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게가 있었는데 1절지, 2절지가 있었어요. 이제 가격도 한 2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 옆에 이제 선호도 조금 소량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돔 이거 뺀지라고 그러죠. 요사이즈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이제 횟감 선호로 들어온 것 같아요. 선도는 괜찮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자연산 그 활어들이 좀 있었는데 감성돔 참동, 광어, 농어들이 있었는데 이 자연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상태나 아니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도 가격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능성어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국산 양식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어 자연산 오늘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B 5번 신일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이제 광어 이제 완도산 이제 2.5kg짜리 25,000원 이 정도 판매가 됐고 이제 참돔이 가격이 좀 많이 좀 내린 편이고요. 방어는 요새 좀 비싼 편이에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곧 잿방어가 나올 시기가 금방 올것 같은데 그래도 제방어는좀 날이 좀 많이 따뜻해져야지 이제 맛이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숭어 가격이 좀 많이 좀 비싼 편이었고 민어가 조금씩 보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는 아주 조금 내렸어요 500원 내렸습니다 이제 가격이 연어가 아직은 계속해서 비싼데 요거 이제 필렛, 반마리 필렛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 저인망은 이제 가격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네, 청어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대삼치인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초록빛 나죠? 저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어 자연산인데 이거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었고, 농어는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는 지난 주에서 계속해서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어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폭 내림세 그 시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감성돔은 이제 자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도 있으니까 그런 거잘 원산지 구분하셔가지고 어, 구입을 하시는데 보통 물어보시면 은그 원산지 다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하고 이제 자연산하고는 이제 빛깔이 조금 달라요. 중국산이 조금 더 어두운 색입니다. 자, c 6법 오복상해로 왔고요. 이제 참돔, 3kg 정도 되는 게좀 맛이 괜찮죠. 이제 광어도 이제 가격 어, 비슷하고요. 각 점포마다 천원, 이천원 정도 차이 날수 있고 물건의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강도다리 요새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요. 일본산 능성어 같은 경우는 국산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커요. 농어, 여기도 이제 2kg대, 3kg대 가격 차이가 조금 나고요. 이제 뱅에 돔이 요새 가끔 보입니다. 요건 좀 사이즈가 좀 잘잘해요. 흑점절전에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이 스크래치 난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광어도 여기 보면 이제 큰 것들. 이 가격이 가고 어, 넙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왔죠. 어, 그리고 제주산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원래 자리를 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참돔도 조금 가격이 내린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네, 오늘 물량표 보면은 네, 킹크랩만 조금 있고 대게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킹크랩은 계속해서 값이 고공행진 이에요 어 계속해서 비싸고 대게도 계속 비쌌는데 오늘 물량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경매장에서 믿음수산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목소레의> <broadcast> 아, 이거 정거. 아, 이거 정거. 어, 얘는 좀잘 패다. 얘도 패다. 7, 8, 0분 누가 그러면은 이번 금요일에 들어오려는 이번 주 통과는 몇 번? 없어요. 통과는 <웃음> 없어요. 다음 이제 아마 우리 다음주에유주 뒤에는 이제 나가. 이거 네, 들어가세요. 이거 필요하면 얼마예요? 5만 5천 드릴게요. 아, 5만. 예. 시커츠 하나 서6만원 없어 그고가또어 <너> 소매점인 믿음 수산으로 왔는데 수조가 텅 비어 있죠. 오늘 밴드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사입은 안 하셨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제 대신 시월드로 왔어요.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그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기는 이제 낮에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재고 같은거 조금 미리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는 거추천드리고요 일반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찜퀵뭐 이런거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격이 어떤가요? 대기는 4만원으로 여기 이거 4만원 할 1절치, 1절지 네. 이거 베르디 되게 이건 팔짱 정도 거아 이게 지금 58,000원씩 아, 니와 네, 그다음은 지금 선도마다 네. 틀린데, 이게 지금 비싼 거예요. 이게 아, 비싼 거고, 네. 이게좀싼거같 비싼 거 같아요. 네. 이거 포탈에 불러서. 랩은 지금 1절치가 3 0 5 0 0원 나갈 정 아니 근데 9만원 그래. 정도 9만원 천 원, 는만원 정도는 차가 지스카를8고만천원정는 거고 5만원 3만 5만원 나스카 진짜 경매 장 가스카를 워낙 안좋아하 비트기이요 지금 살 좋은 거런는 3만원 정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고 아네 저희 지하에서 아지에서 네. 받아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하에서 안 좋은 거로 경매 되 거고 맞아요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그래서 보통 9시 반 정도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시세는 제가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전복 시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요. 이제 페류보러 왔어요. 이제 전복 1 1미 키로에 34,000원 이 정도 시사가 됐고 요새는 대마쫄개가 계속해서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 소라가 정말 비싸요. 그래서 국산이 비싸니까 보통 국산이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킬로에. 그리고 이제 뿔소라가 조금 소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우럭 쪽인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홍합 피조개인데 이 피조개도 올해는 맛을 못 봤네요. 너무 비싸가지고 큰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너무 비싸갖고 이번에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굴은 이제 가격이 소폭 내렸습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이제 자연산이고요. 이제 투명한 봉투에 있는 건 여수산이에요. 네, 모시조개도 가격이 좀 오른 편입니다. 가격 변화 없는 건 먼게나 해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해산은 한 천원 정도 오르고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만동이는 여전히 가격이 비쌉니다. 다음 c 9번소이스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3마리 5kg 되는 사이즈를 내려라 거에요. 아무거나 한 마리에 6만 원이군 나오고, 요 이제 800g짜리가 되는 게 15만 원. 3마리 같은 경우 사이즈가 지금 7만 5천 원. 요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뭐냐면은 이건 700g짜리 나오는 거에요. 이한 짝이 다 들어있는 경우는 지금 14만 5천 원 나오고요. 얼마 벌었지? 3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5천 원. 4마리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거는 이제 8마리 짜리를 나누는거예요뭐 맞죠? 요 사이즈 한 마리 600g 되는거 8마리인데 요게 지금 한짝에 14만원 나오니까 4마리 한짝에 아무거나 지금 7만원 보시면 되고 500g 짜둥용 10마리 요사이즈예요이런걸 한짝에 지금 1 3만원 요런걸 한짝에 지금 1 0 마리 요런걸 한짝에 지금 11만원 400g 짜리 10마리 이런게 지금 한짝에 10만원 나와요 요 그러니까 사이즈랑 요 사이즈는 어제는 가격이 똑같아요 여기부터는 가격대가 이제 2만원 떨어지고, 이런 것도 많이 3만원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V형 대상치, 횟감형 대상치는다 나가버리고, 이런 건 지금 큐레이 아무거나 8,000원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마리 아무거나 3만 5천원. 큰채 요거는 한 짝이 지금 3만, 한 20만 원 2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6마리, 이제 요거 사이즈, 물메기 같은 경우 요거는 한 짝이 지금 4만 5천원. 두 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요거는 2만 5천원. 거는 이제 참돔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키로에 2만 7천원 나오니까 거의 한 마리에 만 원꼴로 보시면 되는 거 같아요. 우징어는 아직 그 생물이 좀안 나와서 손돔 오징어더큰사이즈을한 짝이 지금 8만 5천원 보시면 1 0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74호 영남아기입니다. 자요거는 45,000원, 45 네, 45 자연산 도자리 그냥 이거, 이거 남의 거 그냥 15,000원씩 돈내야될것 같아. 15,000원, 네, 오늘 가오을 세워. 이거 4만0 0 0원 자, 아구가 이제 네. 다 빠졌어. 또올 거야. 3만원씩. 3만원. 3 어, 3만원, 3부원뭐이렇 3만원, 만원까지 있으니까. 음. 장 가오리. 노란 가오리. 어 5만 원. 5만 원. 자 훈어 3만 5천 원큰 거. 3만 원. 어 2만 5천 원. 네 오늘 이렇게 노량진 새벽 시장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